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약간 맨 밑에 게임 플레이 아직 세팅 문제 제가 있어 소리 조절이 그러지 못하고, 명암 그리고 밝기 그리고 감마 조정이 그러지 못하자 정말 양해 바랍니다. 그래서 감마 조절하고 있어요. <웃음> 야 이거 이씨! <웃음> 휴대폰으로 봤더니 엄청 어둡고 엄청 깨끗한 태 화면이 어쩔 수 없어. 난 이걸 게임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도 빌로우 플레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영상 찍다가 잠깐 끊겼어요 어. 잘 녹화하고 있는데 집에 이제 사람이 와가지고 음 녹화를 그만둘 수 밖에 없었다 완전히 밝게 해야겠어, 요 이거. 이거 어디지? 아 어, 제가 이제 다음 층으로 내려갈 수 있는... 입구까지 왔는데요. 어...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지니고 다니는 어떤 조각상의 조각도 하나 또 얻었고요. 섬 음, 밖에는 이제 뭐 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만은 어... 저는 뭐 이렇게 던전 안쪽에 있죠 일단은 이쪽에 안 돌아다닌 곳을 다 샅샅이 돌아다녀보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다시 와야 될것 같아요. 무기 같은 것도 못 먹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그렇게 해야겠어요. 이거 이거 엄청 올렸는데도 조금 어, 어두울려나? 조금만 더 올려볼게 이거. 됐다 이 정도면은 진짜 봐. 고기. 그래서 다시 방향으로. 아이템 한번 체크하고요 이야... 너무 많은데 이거? 여기 이제 한 번도 아예 접근을 안한 곳이죠? 소리가 나는데. 어, 뭐야? 뭐지? 어, 루프. 어어! 빨갱이들 이 있네요. 20개 잡아주고. 쟤 뭐지? 뭔데 저렇게 돌아다니지? 나쁜 녀석은 아닌 것 같아요? 에비비비비! 내 <웃음> 네 발로 돌아다니는데? 길이 이렇게 돼 있는 건가, 원래? 배는 아직 덜 고픕니다 다가오네 <웃음> 한번 줘볼까? 너 이거 먹니? 뭔지 살펴보다 아니면은 이거 줘볼까 4번? 이거 어디갔지? 있다. 에? 뱀이 있네. 잡고, 고기. 가죽은 필요 없죠. 에이. 어이. 오, 어, 여기도 길이 있네.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웃음> 딱히, 어, 위해를 가하지 맙시다. 아, 세시방이 향군요고 뱅, 피, 레 피, 피, 피, 피, 피, 여기도 적어있네 심장 있으니까 조심하고 어? 저 왔다 그냥 보기만 하죠? 죽거나 먹진 않네요 야지 어.. 굉장히 긴데? 일단 다 탐험을 해봅시다 뭔가 못 먹은 아이템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 봐요 이런 게 있을 줄 알았어 이런 게 있네 아니 하나만 돌려줘요 어 배고파 이런 데가 있고 이거를 다 써야 들어갈 수가 있잖아 아니 저 괜히 넣었는데? 일단은 얘네 몇 마리 좀 조져서 아 하나 가져가야지. 저 램프 빛낼 수 있으려면 저거 조각이 필요하니까요. 어, 일단 캠프를 장작을 이제 발견을 해버리면은 거기다가 스물다섯 개씩 넣으면 안될것 같아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너무 아까운데. 아, 잠깐만, 잠깐만! 배를 긁고 있었는데 갑자기 공격을 하다니. 밥 먹자. 어, 밥이 없잖아! 고기 물어. 쥐있다! 쥐! 아 도망아버렸어 무무무무 있다 무 쥐! 고기 두! 고기! 그래 곱창 길이 없고요 불 붙이고 뱀이 이렇게 돼있구만, 다가면 죽는 거야. 어, 아니, 최소한 이런 애들 100마리는 잡아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오지마 우측으로 먼저 가볼까요? 40개 넣어놨으니까 60개 정도 필요하고 어, 생으로 먹으니까 배가 참안 좋아하네요. 어. 토한다. 생으로 먹으면 안 좋구나, 몸에. 물 마셔. 왜? 물, 물. 물 마시면 괜찮아질 거야. 애 상태가 안좋아졌는데? 어, 노! No! 어, 고기 생으로 먹으면 안되겠다 으, 우에 봐서쉬어야는데 길이 있는데서아있괜찮아졌다 응? 어 이러면 복잡해진데 여기도 길이 있어? 여기도 뭐딴 데로 통하는 길이 있는 건 아니겠지 근데? 어? 계단이 있는데? 예, 일로 가 되는 거야. 뭐야? 암반, 등벽, 암반, 암벽 등반. 어이, 너무! 뼈가 많은데? 피가 있고? 가도 되는 거? 어, 아까 그 지역이 추운 걸로 돼 있네. 그거 되겠다. 뭐지,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은데? 캠프있다 물도 있고요 멤버 있고 상자 횃불이랑음 음. 화살을 줍자 밥도 일단 하고요 잠잘 수도 있거든요? 일단 요리를 하죠? 고기 세 개를 일단은 이렇게 하자 만들고 잠자면은 다시 그쪽으로 갈수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잠자면은 그 뭐가 뭔가... 어 오... 이렇게 로딩이 되네 이딴 곳으로 올수 있는거지? 얘도 <웃음> 고기 있거든요? 그래서 고기 두개 뭐 오, 옷도 껴 입는게 있을거 같은데 옷도 없고 밴디지 아이템 넣을 수도 있, 없고 아이템 여기다 버려놓으면은 다시 나중에 가져올 수 있으려나? 여기다 하나씩 넣어보자. 여기다 여기 버렸습니다. 이 다음 잡보자고 다시 그럼 아까 잠잤던아 계속 깨어나고 여기 다시 오면은 요거 있던 아이템들은 있거든요 이것도 아까 버렸던 거고 너무 많은데 일단 저로 다시 가보자 막부수전 같은 거아니야 뭐 화살을 많이 주는 거 보니까 뭔가 활로 잡아야 되는 모드 같은데요. 어? 5층을 왔잖아. 뭐야? 아니, 여기로 와도 되는 거야? 아, 이거 궁금해지면 이거 다시 빠꾸를 못하는데? 오히려 아까 내가 거길로 갔어야지만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먹을 수 있었던 건 아닐까? 저것도 왜 저렇게 돼있어? 이거 밟으면 함전일 것같아 뭔지 모르니까 밟지 맙시다 어이, 뭐야! 어 공격하는데 근데 한방에 나가리인데 <웃음> 로프 어 로프랑 막대기가 나와요? 사람 같이 생겼는데.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차. 같은 건안 주나 봐. 음. 잠깐만. 로프가 여러 감에 여러 개면은 뭘 만든 거지? 목감인가? 위부? 뭐라 해야 되죠? 저거. 이렇게 하면 또 뭔가 다른 화살을 만들 수가 있네 이거 일단 만들자 스파이크 에러우 그렇군 아 이거 빡구하기엔 너무 멀리 왔는데 아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계속 가야 돼? 얘는 왜 이거 함정 같은 거안 걸리냐 또 나왔다. 스팅이랑 루프 가져가다가 이거 하나 더 만들죠. 이걸 근데 뭔가 만들 수 있는 것 같지가 않은데? 얘네는 말이죠 그...요...요 요 조각을 안줘요 조각을 주는 애들이 아니야 잠깐만 이쪽에는 또 뭐가 있는데요 저쪽에또 먼저 가보자 엠버 길이네요 어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어? 있네? 어! 아, 저 함정 있네? 아 이씨 일단 밥 먹고 밴디지 않나 쓰고 빨리 뛰어야 되네 아! 고자식 우다다다다다다다 아니 결국엔 뭐 보수전 같은 건 없는 건가? <웃음> 아니 아까 가야 되는 데를 어어 함정! 여기 가고 가죽도 나오고 뭔가 이상한거 있다 열었다 뭐지? 엘리베이터 같은건데? 또 로프 또 스틱 버리고 스틱 3개면은 뭐가 되나? 아, 뻔들이 되는군요. 뻔데. 어머. <웃음> 어? 머리통을 얻었어요? 머리통 하나 더 나왔어 뭐 하나 버려볼까? 머리통 세 개로 또뭐 만들 수 있는 건 없네요. <웃음> 뱀. 뱀뱀뱀 o n 면 고기가 필요해. 고기. 여기 그리고 물이 없네 <웃음> 내려가버리잖아 육충이라고? <웃음> 거야. 뭐야? 좋아, 빠꾸 없이 간다. 어? 어 미친! 어떻게 피하지? 파밍해봤자 별거 없으니까 그냥 파밍을 안 할게요. 아 저리 가. 저리 가 이제 식들아. 한 녀석 나왔어 넌 뭔가 특별한 걸 갖고 있니? 그런 거고 아니 그부보다 물! 와라! 목말라서 돼지 기체 인데 이거? 이거 먹어봐 어? 물이 좀 찼어 <놀람> 오, 뒤지질 않니? <웃음> 물좀 지시오 물아 그리고 그리고 동작더미도 이게 안보여요 없어 어이거 이러면 안되는데 오 저기 뭐있다 뭐 쥐가 많아가지고 먹을 건뭐 구할 걱정이 없는 것 같은데, 어휴, 어휴, 핸한 어, <웃음> 방에 나가리. 저기, 경직이 있어 가지고. 집이 강에도 별 탈은 없네요. 뭐야 길이 없는데? 아 하지 말라고! 에이! 물좀 주세요 물. 물! 아이고 잘하네 물이 없어요! 물! 고기 먹어도 될까? 고기 먹으니까 좀 잤어 물물물물 물, 물! 물! 물로도 피할 수 있으려나? 이기도 빠른 듯 이거 뭐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아, 얘또 상태가 이상한데? 먼저 가보자. 아니, 위에 비도 오고, 비가 그 많은 물들이 다어디로 가는 거야? 이게 어, 물이다. 물, 물, 물, 물, 뭐지 물, 거지? 일단 아이템을 좀 버려야겠는데... 뭔가루죠, 뭔 이게? 합니다. 하고 여기서도 한 숨을 잡니다. 그러면은 그 휴식처 같은 데로 다시 이동이 되면은 아이템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죠. 어, 그대로 있네? 아니, 여기다 아이템 버려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럼? 혹시 모르니까 이걸 넣어놓고 나머지 이거를 앰버앰버 버려 그리고 이거 쓰고 썼는데 왜 피가 안 차지? 기는 양잿도고 게임 끄면 없어지려나? 녹화 끊을게요